안녕하세요. 제이아이 사운드입니다. 티볼리 차량이 네비 매립 이후에 잘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오디오가 먹통되는 증상 때문에 입고됐어요. 보시면 볼륨을 올리는데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. 음악소리가.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제 okay, 사운드입니다. 지금 오디오 메인보드 수리 후 정상작동하는 모습. 어, 비싼 것들을 좋아해요. 네, 어떤 비싼 것요 <웃음> 어? 오디오 수리 완료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